권관급제집사예 관수세수치리 강신례를 행하겠습니다. 권관 이정 관제우모사 삼경지진 네. 음. 네. 음. 평신 축반 총관 지좌 괴 독축 의왕 시민 각자의 생업에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공경을 다해 받들어 울리나니 헌관은 잔을 받들어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음. 응. 응. 평신 권관 이수 좌집사 권관은 잔을 받도록 좌집사에게 응. 주십시오 응. h e o y o h h e y o o h e n 에오 경시 예피 음료5월5일 단오 축제는 그 우리 일반 시민들 또아 청소년들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제를 통해서 제를 통해서 마을의 풍년과 풍요 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와 제례와 또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렇게 축제 행사를 통해서 아 우리 그옛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의 단호전을 통해서 건강과 또 안녕과 또 앞으로의 그 코로나 인구를 빨리 정식식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저희 마음 깊이 지금 그 새기면서 이걸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마음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시민들과 단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것이냐 이놈아 응? 볼록볼록 툭에 볼록 나있는 낙타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것이냐 이놈아 시리 아유아유 한번 보여주는데 가래떡 버나를 한번 뽑아보는데 어? 응? 2021의왕희망단호축제 18번째 이야기 자여러분들의 박수로 바로 시작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화를 속에서 박수 한번 부탁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호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씨름과 그네뛰기이다. O, X 들어주시죠. 창포를 끓인 물로 머리카락을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 O, X 들어주시죠 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O를 했어요 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일까요? 어 라이 빨랐어 라이 라이 빨랐어 라이 마이크 키고 정답 뭐죠? 중고차요 한 번의 정답이에요 아이고 우리 라이한테 여것도 선물로 줄게요. 방바닥보다 높은 바닥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연이 마이크 키고 정답 뭐죠? 발바닥. 발바닥이요? 자, 264가 수인보도 264번에서 따온 것이다. 어, 많은 친구들이 O를 들었어요. 단어가 음력으로 5월 5일. O, X. 준비해주시고 갑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그렇죠. o 니다 정답을? 들어주시죠. 정답은 부마입니다. 우리 친구들 왜 그래요. 공부를 밤새도록 하고 잤나봐요. 자,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신돌석입니다. 신돌석. 정답을 들어주시죠. 바로 의공면과 왕륜면 해가지고 의왕이 되겠습니다. 충성심을 보인라고 그곳에 절을 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새 친구다 정답입니다 새 친구다 이명대군의 묘가 있는 이곳을 왕릉으로 지목되었던 곳이라에 훗날 사람들이 이 마을을 땡땡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능한 마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왕린마을 친구들 2등 조금 아쉽습니다만 2등도 잘했어요 모란산의또 다른 이름의 땡땡산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준비해 주시고 합니다 아무도 정답 못 들었습니다. 은서랑 루기 갑니다. 가위 바위 보. 우리 루기가 3등. 간단하게 소감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땠어요? 느낌이? 네. 네. 그리고 재밌었 25번. 어이구 우리 이성현 학생이 문화상품권 3만원 당첨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39번 어이 그래요. 화랑이 축하해요. 지금까지 골든벨 전반적인 진행을 맡은 MC 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